문 닦고 야지문아 아, 내가 문 닦고자 아. 음. 나 이제 술을 안 먹고 아게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응 음, 잘하더라 차 샀죠? 음. 아니 안 샀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와? 아, 어. 여러분 차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차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잘. 플라잉 스퍼 어? 플라잉 스퍼 벤츠 마우바어를 신청해놓고 차를 바꿨어요 그런 차도 있대요 음. 플라잉 스퍼 벤틀리 플라잉 스퍼 3억 3천만 원, 풀 옵션에 3억 3천이야? <웃음> 아, 말을 왜안 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틀렷�> 3억 이랬잖아, 나한테. 아니, 그 차가 좀 올랐더라. <웃음> <웃음> 며칠 사이에 올랐다고? <웃음> 어. <웃음> 아니, 참나난 땅도 다 이거. 나는 뭐 있나? 나는 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안 했네? <웃음> 내가 뭐 있어야 하지. <웃음> 뭐, 아무것도 없냐. 나나 영롱히 멋있더라, 근데. 그거 얘기할 게 뭐. 아니고. 와다다다다다하는데 멋있더라. 우리나라 1등이야. 그러니까 멋있더라. 그래. 추한테도 반짝거리는 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잖아. 니 시계 사잖아. 나는 그런 거안 사잖아. 시계가 어디서 내가. 아, 착각이 상상 이상이죠? 맞아.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니? 그거를 우리 아빠, 아파트, 아빠한테 대놓는다고 아? 오늘 <웃음> <웃음> 간다. 어디? 손님 인사 좀 해야 될까요? 어디는 <웃음> 아니 저기 돈을 아... 좀 받아 달래가 갑니다. <웃음> 아기세랑 저랑 은 있잖아요. 개별이에요. 난내 돈으로 뭘 사는 거고 아기세는 아기세 돈으로 뭘 사는 거고 아기세가 아기세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지가 다 세금 신고하고 내가 내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는 내가 세금 신고를 하고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 고적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지 사업자는 지고 내 사업자는 나예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한대 사도 돼요 왜냐면 사치가 없거든 내가 사는 폐물들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거는 내 돈으로 내가 소비하는 거고요 내가 아기사한테 선물 받은 거랑 롤렉스 시계 하나랑 집한 뭐, 채? 뭐 그게 끝이에요 내가 선물한 거 나는 몽키 이것저것 선물 많이 했지 뭐, 슬리퍼들 샤넬 운동화 나는 옷 같은 거 많이 선물했지 그리고 사실 어쨌든 저차 하나 이걸 안 사잖아요 그러면 버는 만큼 소비가 없으면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 직원을 쓰면 어차피 세금 내야 되니까 나는 반 주고 쓰는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아기새 그차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 S? 아, 근데 그 차가 너무 커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조그마고좀 튼튼한 차를 원하는데 아그 차는 너무 길고 운전하기도 버겁고 지금 팔면 제가 받으니까 얼마 타지 않아서 그거 팔고 나는 SUV 조그만 거 하나 사야겠다 되 여러분 내가 내는 세금 아기세가 내는 세금 이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내고 있어 아마 다음 달에 나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말일날 세금 내잖아요 하, 이번 달은 좀 굶어야 되겠다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아기세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덕분단 실이 많아 내가 아기세랑 16년 살아보니까 이 남자 성격은 실증을 잘래막 불타올랐다가 꺼져 예전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유튜브를 했었는데 유튜브 하기 전에 나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가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되겠냐 난네가 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있거나 쉴때 집에 있을 때네가 방송을 방에서 하고 있으면 난 집에서도 일하는 느낌일테고 그리고 방송을 하다보면 은 그런 댓글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는데 굳이 네가니 네 채널까지 만들어서 욕을 먹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겠냐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굳이 한대저 친구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비를 지금 이 정도 장비를 세팅했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결국 접었잖아요 그죠? 결국 접었어요